0.4kg 감량 구른다 오늘도 경쟁으로 시작한다 살이 많이 빠지면서 요즘 땀이 많이 안 난다 방에 전문 개토끼 입도 쓰네 이제 7.7kg 짜리 개토끼 선배 새로운 운동기구를 주워왔다 저 공을 허리로 돌리는거다 허리로 약반 것처럼 살이 빠진다 이것이 다이어트 떡락인가? 내 코인처럼 쭉쭉 빠진다 살이라도 같이 빠지니까 마음이 편하다 먹고 싶은게 너무 많았는데 참고 참다보니 이제 배고프면 두부가 생각난다 좋은건지 나쁜건지 잘 모르겠다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가정행사가 많아져서 걱정이다. 잔칫집 차려진 음식을 내가 안 먹을 수 있을까? 그럴 수도 없고 유기감이 높아지고 있다. 빨리 봄이 지나야 할텐데 뷔페 시즌을 건너뛰고 싶다.